자 이번에 진행할 게임은 어, 로만웨이라고 합니다 자이 로만웨이라는 게임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현재 스팀 할인으로 상당히 많이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근데 리뷰는 그닥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수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한번 진행해 봅시다 제 시나리오 하나만 샘플로 진행해 을 볼게요 자 왼쪽 위를 보시면 어, 시나리오 그 진행 과정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목표라고 해야겠죠? 자 300개의 마블 대리석을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집을 좀 지어야 되는데 슬레이브라고 되어있네요. 슬레이브 자 영어로 노예라는 얘기일텐데 한번 해봅시다. 지금 마블이 없죠. 마블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사람들을 좀 고용해 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그 생산에 영향을 주는 수치는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치가 높은 것들은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어,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야 될것 같네요. 그쵸? 음,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대리석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죠? 자, 몇 개까지 있어야 되나요? 음, 아, 어, 여기있네요 자, 75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지어도 될것 같아요. 자 참고로 지금 문이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셔서 지시면될것 같아요 일단 두개 지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지시 내려놓고 그 다음에 T버튼 눌러가지고 길도 이렇게 연결하면 될것 같아요 자 건설 과정은 좀 많이 심심하죠 아마 아, 이런 요소들 때문에 좀 마이너스 취급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어찌됐건 지금 대리석은 좀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속도를 좀 빠르게 해 볼게요 자, 최대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00개까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음... 약간 좀 이상하죠 이렇게 빠르게 생산하고 있는데 그냥 시민들은 한두 명 밖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생산약하고 별개로 그냥 샘플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그 다음에는 어, 밀농장을 지으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밀농장하고 윈드밀, 어, 풍차라고 해야겠죠. 자, 하나씩 지어볼게요. 일단 이쪽에다가, 음, 밀농장 하나 짓고요. 그 다음에, 어, 풍차 같은 경우는 인더스트리 쪽, 산업 쪽에 있네요. 여기다가 한번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사람들을 한번 지정해보죠. 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수치가 좋아야 돼요. 근데... 음... 어째 생산 수치가 높은 애들 밖에 없네요 그쵸? 렇죠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겠네요 일단 세명 고용하고 그 다음 이쪽에나가는 그... 생산량이 높은 사람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건 좀... 조절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사람을 빼고 여기다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음 사람들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이거는 좀 속도를 올려봅시다 분명히 이렇게 맥스로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수치가 좀 많이 낮아요 일단 기다려 봐야겠죠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바티하만더 만들어 봅시다 아니면 이쪽에서 사람을 좀 뺄게요 이런 사람 한번 빼봅시다. 이렇게 빼가지고 사람을 교체할게요. 세명이 낫겠죠?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러면 생산량이 또 늘어난다. 어 문제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죠? 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사람들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나리오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어, 슬레이브들 제가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어찌됐건 지금 물건을 팔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팔 수가 있어요 한 3번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잘 보시고 파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프이스가 높은 거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자 일단 5 0 0개 밀가루를 팔았어요 좋아요 일단 이렇게 하고 어디 보자 아직 저희가 빵을 만들진 않았네요 베이커리 한번 지어볼까요? 미리 한번 지어볼게요 여기다 지어볼게요 자 이렇게 찍고 속도 올려버렸고 됐어요 자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죠? 인더스트리 계열이죠 오케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음, 연구 과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원이 될 때마다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클릭하면 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뭐 새로운 기능을 오픈시킨다기 보다는 지금 이게 빨간색이기 때문에 어 얘에 대한 효율성을 좀 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있죠 자 밭에 대한 효율성 이걸 좀 올려 준다고 합니다 이거 바로 한번 해볼게요 오, 올라갔네요 근데 택도 없죠 일단 자 연구는 쿨타임 돌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이렇게 빨간색이 한 바퀴 돌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좀 슬프죠? 어, 잠깐만요. 이 와중에 노예들이 다섯 명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괜찮은 애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한명 없애보고. 괜찮은 스펙이 있나요? 없네요. 그쵸? 없어요.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긴 어때? 4,2 3짜리 있나요? 있죠? 자 이렇게 바꿔주고 여긴 어때? 4,4 4.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아무튼 이쪽에서 그 밀가루 상당히 많이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급하면 하나 더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밀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건 밀농장을 좀 지어야 될것 같은데 한번 지어보죠 자 이쪽에다 하나 찍을게요 자 이렇게 짓고 여기다가 어허 버그인가요? 좀 기다릴게요 어 됐다 자, 사람 인식이 됐죠 일단 농사의 그 수치가 좀 높은 애들을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얘 빼고 4짜리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산업수치는 얘가 낮으니까 이렇게 교체하는 게 맞고 하삼 아, 그래요 자 이렇게 되면 조금 있으면 저희가 밀가루를 좀팔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봐 보세요 자 밀가루가 1000개씩 파는 게 이렇게 딜이 떴죠 그 중에 제일 비싸게 팔수 있는 게 바로 이놈입니다 오잇 끝 좋아요 이렇게 돈을 벌었죠 자 그러면 지금 5,000... 이게... 어 무슨 단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5,000 골드라고 할게요 2만 골드까지 는 모아야 되는데 음, 이 와중에 뭐 이것저것 좀 지어 달라고 언급이 돼 있네요 한번 해봅시다 자 피쉬 어, 피셔를 만들면 되겠죠 자 항구를 만들면 되고요 어, 쉽게 얘기하자면 낚시 오두막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자동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자, Food 그, Collector 라고 되어있죠 이거는 체지 모두막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렇게 지어 줍시다 자 실제로 소비량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그 5번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보시면 저희가 그물고기라든가그열매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0이죠 좋아요 한번 배치시켜 봅시다 아하, 수치가 완전 꽝이죠. 그래,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래도 일곱 마리 생산할 수 있죠? 일단 이걸로 OK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떤 수치가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어, 여기는 아무것도 안 왔네요. 그러면 일단 아무, 그, 아무나 좀 지정을 할게요. 자, 또세 명이 방문했어요. 지금은 저희가 노예를 공짜로 받을 수 있죠 지금 튜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입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노예들의 선물을 받고 있죠 나중에 좀더 상위 시나리오로 가면 쭉 구입을 해야 되는데 노예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건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놓고 속도를 올릴게요 자리 생겼고 생겼고 생겼고 좋아요 자 거래할 수 있는 거 찾아봅시다. 돈을 좀 벌어야 돼요. 아 그리고 지금 와인을 만들라고 돼 있는데 와인은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자 와인을 만들려면 이쪽을 해금시켜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직 쿨타임 중이죠? 자 이렇게 빨간색이 떴을 때 거래가 가능하다 오잇. 자 이렇게 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자 포도밭이 생겼죠 포도밭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길도 하나 만들어주고 아마 와인을 만드는 공장이 있을 겁니다 와인 팩토리라고 돼있죠자이 아이를 만들어 줄게요. 일단 거리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일단 여기다 줄게요자 이렇게 찍고 길을 한번 만들어 줍시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게요. 어? 자팔수 있는 게 하나 떴죠? 하나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기다리고 자 이번에 온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길좀 빌어볼게요 어, 수, 괜찮죠? 이만 빼고 됐어요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난 후에 소비량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과일이 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푸드 콜렉터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지금 사람들이 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연료인력들이 좀 넘쳐나요 자, 쓸모없는 스펙을 가진 사람들 좀 배치를 합시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여기 포도농장에 배치시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쪽은 어때요? 여기도 필요없는 사람들 뺍시다. 이 아이 필요없죠? 너무 쓸, 쓸모없는 고스펙이에요. 이 아이를 배치하면 되겠네 그래서 4, 3, 3이 된다. 응, 된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집 하나만 더 만들고. 여기 있죠? 아이고, 잘못 지었죠? 자, 입구가 이쪽으로 와야 돼요. 네, 이렇게 놓고 기다립시다. 어, 뭔가 이상하다. 아, 제가 사람들 지정 안 했네요. 일단, 다른 사람도올 때까지 이렇게 고용을 할게요. 나중에 사람들 또 재지정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 필요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졌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열, 그, 열, 아니, 열 개가 아니죠. 1 5 0 0개 와인을 팔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시간 있으면 해결이 될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 거예요. 야 딜이 이렇게 빠르게 넘어가면 어떡하니 이거 물론 제가 속도를 빠르게 해서 그런것 같기도 해요 자 아무튼 저희는 4천0 0대 그 골드로 좀 유지를 하고 있죠 조금 있다가 와인도 팔고 이렇게 밀가루도 팔기 시작하면 좀 돈이 여유로워 질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합시다 <웃음> 이제 와인 팔 때가 됐는데 아직 1500개가 안 돼서 그래요 몇개 있니? 이게 수치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잠깐만 뭔가 제가 실수를 한거 같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음 잠깐만요 좀 이상한데요 아 828개 제가 잘못 봤어요 이게 와인인 줄 알았죠 깜빡했어요 자이 와중에 여 6명의 노예들이 방문했고 또 이제 인력 재지정을 합시다 이렇게 비싼 아이들은 혹시 모르니까 빼놓고 그래요 이렇게 쓸모없는 아이들을 이쪽에다 배치를 시켜야겠죠 그리고 자 물고기 물고기 사냥이 좀더 필요합니다 아 다들 구린 애들밖에 없죠 괜찮은 사람 있나요? 4짜리가 있죠 그래 이렇게 배치시키면 이런 식으로 수치가 올라갈 거예요 이 아이도 배치하면 되겠네요 얘 빼고 얘를 배치하면 되고요 그그 다음에 또 재조정을 합시다 3짜리 좀 높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빼고 수치가 낮은 애들, 썸이 낮은 애들, 이런 애들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그쵸? 음, 됐어요 음..이제 와인만 팔면 될것 같은데 어디보자 지금 상업 쪽 스펙이 괜찮은 사람이 있나요? 아직 못 보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정해 놓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집은 좀 미리미리 지어둘게요 어차피 지금 대리석이 많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지어놓고요 꽃 나왔다 아아딜 좋은 거 놓쳤어요 일단 500개씩 팝시다 이렇게 놓고 어, 언젠가 팔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니까 돈은 금방 벌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체크를 합시다 이제는 슬슬 땅하고 물고기하고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것좀 신경을 써야겠죠. 자 생산량을 올릴까요? 음 그러는게 맞는 것 같아요. 자 팩토리 쪽 있죠. 아니면 음 여기는 거 먼저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공장 먼저 효율성 올리고요. 그 다음에 자, PC 하나만 더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 3대 지정하면 되겠죠. 딱. 자, 이제 500개 남았어요. 일단, 3자리를 배치시킬게요. 이렇게 배치시키면 되겠죠. 오케이. 됐고. 그러면, 생산량이 18개가 됐어요. 자, 저희가 남은 거는, 여기 있는 푸드 콜크터 플루트 콜렉터가 있죠. 이거 하나만 더 지으면 될것 같아요 스탑 아 가격이 좀싼 편이지만 일단 팝시다 어차피 저희 미션이 돈을 버는 거니까 대충 팔아도 될것 같아요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뭐 애들이 헬스가 좋지 않아가지고 죽는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기 때문에 음 그래도 편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아요 어 스탑 팝시다. AI 지나쳤죠. 자 다섯 명의 그 노예들이 또 방문을 했어요. 일단 집 하나 더 지어주고 이쪽에다 지어줄게요. 그리고 길도 이렇게 일단 연결시켜놓고 사기. 스탑. 둘 중에 아래아그 아래쪽이 더 비싸죠. 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퀘스트는 완료됐죠. 그 다음에 뭘 요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 중간 체크. 그, 괜찮 스펙이 왔는지 한번 봐야 돼요. 아직 안 왔죠? 내비두고. 생산 쪽은 어때? 433. 여긴 어때? 44. 여긴 어때? 43. 오케이. 이쪽은 어때? 4333. 여기는? 음 이런 애들 배치시킬게요 자 그러면 좋아요 이제 많이 생산하고 있죠 어디보자 창고를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창고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밀이 좀 쌓이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밀가루를 좀더 만들고 빵을 좀 늘리면 행... 예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윈드밀 하나만 더 짓고요 이 아이 여기다 지어도 될까 일단 여기다 지읍시다 그리고 빵집도 하나 더 지을게요 아이고 스탑 어? 너왜 여기 있어? 자 다시 길을 연결할게요 이게 단점이 취소 버튼이 좀 제대로 안 눌려 가지고 가끔씩 그 이렇게 마우스 커서에그 잘못 이렇게 표시되다 보니까 다른 데 이상한 데 설치될 때가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하고 또 사람들 배치 시키면 되겠죠 여기 3짜리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EI 하면 되겠네 그리고 적도 마찬가지예요 3 3 자, 더 괜찮은 아이들이 왔니? 4짜리는 죽어도 안 오네요. 그쵸? 일단 이렇게 하고 잠깐만 2짜리 이거 없앨게요 그리고 4짜리 배치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효율성이 좀 올라가는데 지금 미리 좀 많이 부족해요 음. 밀 하나만 더 지읍시다 자 이거를 아이고 스토리지도 풀이고 난리 났죠 난 얘는 이쪽에다 하나 짓고 그 다음에 길을 하나 연결시킵시다 자 그리고 스토리지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저희 지금 가득 찼다고 계속 메시지가 뜨고 있죠 자원증받으면안 되니까 이렇게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 아이는 에헤이 또 이러죠. 좀 연결할게요. 됐어. 자, 여기도 사람들 배치하고, 3자리 배치할게요. 하나, 둘. 음, 없어. 자, 생산 쪽에 4자리 배치할게요. 얘를 빼고, 얘를 배치할게요. 이렇게 하면, 여기, 어, 사, 스탯을 가진 애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죠. 됐어요. 자, 이런 다음에 거래좀 합시다. 지금 저희 자, 그, 팔게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도 될것 같아요. 그니까, 그러고 보니까 연구하는 걸좀 깜빡이졌네요. 음. 일단 이런 거 먼저 합시다. 그 다음에, 부속 건물들 하나씩 세워 가지고 그 귀중품들을 좀 팔아볼게요 귀중품은 아니고 어,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소시지라던가 옷이라던가 이런 애들 둘 중에 어느게 좋을까 위에거죠 자구0 0 0골드 좀만 더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장 체크하고 과일을 좀더 생산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쪽에다 배치하고 기다리고 됐어 자, 이런 쓸데없는 아이들, 아 이런 애들 지정하면 될 거예요. 됐죠? 좋고, 음, 스탑.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느 게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게 더 비싸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 이거 합시다 가끔씩 저런 비율로 장난치는 데가 있어요 자 이번에 아니야 이거 너무 하잖아 이거 그래도 팔까?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8,000 골드만 남았고 12명만 남았는데 1 2명은 알아서 올것 같아요 자 빠르게 바라봅시다 호잇 이게 회전이 좀 부자연스럽죠 다 일반적인 게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VR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까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애들이 점점 늘어나기는 되게 실제로 뭐 나르는 건 아니고, 그냥 표시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수치와는 다르게 그냥 애들이 느릿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보자. 이제 뭘 해야 될까? 슬슬 이제 딜을 할 때가 왔는데. 그래요. 이렇게 하고. 어, 잠깐만요. 이제 사람들이 왔죠. 일단 만약에 대비해서 또 집을 지어 주고 자 이렇게 배치시켜 줄게요 그리고 게 연결하고 끝 좋아요 음 속도를 올립시다 그리고 스텟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명 빼고 4짜리가 있나요 헉! 있어요! 근데 음 와인보다는 이쪽에 3 지정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한명 빼고 그 다음에 4자리를 고용합시다 오잇? 그리고 이쪽은 그대로 3자리를 고용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고 그 다음 에 생산건물 있죠 아 이거는 그 다른 산업 나오면 사짜리를 배치시킬게요 아까 전에 소세지 봤쳐 소세지 이런 아이들 이렇게 놓고 자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0펜이라고 있어요 그 양떼목장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이 아이를 한번 지어봅시다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이거 짓고 그 다음에 길을 좀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음 소시지 공장을 어디다 질까 크기 한번 볼게요 이 아이죠 아얜 어, 크구나 어 일단 여기다 질게요 자 여기다 짓고 만약에 내비해서 길을 좀 연결합시다 끝 됐어요 자또 6명이 아니 8명이 도착했어요 자 스펙을 한번 볼게요 4짜리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음그 다음엔 없네요 그럼 3짜리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에는 농부를 배치시켜야 될 거에요 그래서 3짜리를 찾아 가지고 배치합시다 이런 애들하고 에 네, 이런 애들 하면 되겠죠 근데 뭔데 이렇게 고기가 많이 부족하네요 으흠 어, 목차가 하나 더 짓죠 가지고. 자, 이렇게 짓겠습니다. 자, 마블 쪽에 제가 쓸모없는 사람들만 집어 넣었는데, 그쵸? 뭐, 굳이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돈 봅시다. 다시. 이제는 소세지도 팔수 있을 거기 때문에 기다리면 될 거예요. 일단, 60명은 달성했기 때문에, 애들이안구 그, 애들이 안 굴기, 그... 배고프게만 안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 근데 문제는 고기가 부족하죠 지금 고기 몇개 있지 자 이걸 누른 다음에 가용량은 2200개나 있긴 하지만 음, 그래도 만약에 대비해서 하나만 만듭시다 피시 하나 더 만들고 이거 만들어지면산 배치하고 지금 또 저장 공간이 가득 차기 시작했죠 원래는 이렇게 빠르게 차진 않아요. 나중에 시나리오 다음 거 진행해보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진데, 어허, 어그죠? 네키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 됐죠. 그리고, 바로 사람들 배치시킵시다. 3짜리 괜찮은 사람들 있으면 바로 배치를 시키게요 이런 애들 있죠 오케이 됐어요 자 이제 부족한 거 있니? PC만 해결하면 되겠네요 3짜리 하나 어 이제는 없어요 어 있구나 둘 됐어요 자 이제 물건 팔게요 이제부터는 뭐 이 창만 띄워놓고 팔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아 아랫게 더이기었는데좀 아쉽긴 합니다 스탑 어.. 음.. 큰 걸로 갑시다 자 그냥 빠르게 갚는게 나은 것 같아 자이만은 빠르.. 아이야 이거 너무 빠르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옷도 만들 수 있어요 와인도 만들 수 있고요 그쵸? 일단은 음, 올리브 농장 을 하나 지어볼게요이 아이는 여기다 짓겠습니다 여기다 짓고 그 다음에 올리브 공장도 분명 히 있을 거예요 올리브 올 팩토리라고 있죠? 자 한번 테스트로 짓고 헤헤 잘못 지었죠 이게 이렇게 버그가 있어요 이 나중에 좀 개선이 필요하긴 한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요 자 속도 올리고 딜 한번 보고 스탑 자 그런 다음에 대충 2짜리나 3짜리 이렇게 배치를 시킬게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요 하나 둘셋끝 어 잠깐만 열매가 모자르죠 열매 관련된 걸또 하나 더 줘야겠네요 자 이쪽에다 짓고 3을 배치할게요 이렇게 쓸모없는 애들이 있죠 자 이렇게 배치할게요 됐어 사실 여기서 하나만 더 판매하면 되죠 그렇죠 생각보다 빠르게 끝났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첫번째 시나리오는 깼는데 뭐 나머지 시나리오는 뭐 무기를 만들고 뭐 전투하는 뭐 그런게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어, 아직 완성도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플레이하는건 좀무 의미한 것 같기도 해요 자 이거 지금 아직 만원짜리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좀 구매는 어, 보, 그 고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완성도면 좀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몇 개월 지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리뷰가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낚이긴 했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일단 해봐야지 알죠 자 다음번에는 또 새로운 게임으로 좀 찾아볼게요 이 게임은 좀 보완이 되면 나중에 한번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